최근 마이애미에서 개최된 루이비통의 2022년 봄여름 컬렉션 쇼케이스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블로가 생전 준개한 마지막 컬렉션을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했고 또 루이비통 축이 수년 동안 투병 중에도 브랜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버질 아블로에게 선정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선고할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인데요. 루이비통 최초의 흑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각종 혁신을 주도했지만 안타깝게도 암투병으로 4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하늘의 별이 된 버질 아블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980년 9월 30일 일리누이주 로퍼드에서 가나 이민자,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건축학도입니다. 패션을 정식으로 배우진 않았지만 자신의 블로그에 패션과 디자인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또 팬티에서 인턴 생활을 하기도 했고 또 2011년에는 예로 이름을 바꾼 힙합 가수죠. 카니에 웨스트의 앨범 디자인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패션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2013년 고급 스트리트 패션 산업을 개척했다. 라는 평가를 받는 오프 화이트를 설립했습니다. 오프 화이트는요, 그 로고가 영국의 인테리어 디자이너죠. 벤 켈리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제작되었다고 하는데요. 오프 화이트의 의류라인은 인용부호죠 다운병, 또 케이블 타입, 또 대문자, 또바리케이트 테이프가 그런 상징이 됩니다. 또 버즈 아블로의 오프 화이트는 나이키, 몽플레어, 이케아 등 다양한 브랜드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패션 업계에 큰 파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나이키와 콜라보레이션한 버에는 나오자마자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면서 엄청난 리셀 가격을 또 자랑하게 됐습니다. 2018년 버질라블로는 드디어 루이비통의 남성복 라인의 아티스틱 디렉터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루이비통의 첫 흑인 수석 디자이너가 된 그는 타임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을 꼽히기도 했죠. 특히 마이클 버크 루이비통 회장은 아블로에 대해서 클래식과 모던을 잇는 다리와 같은 존재라고 극찬한 바 있습니다. 패션을 통해서 인종과 성별 또 문화적 배경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에 문제를 제기해온 아블로. 그는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힘썼습니다. 2018년 파리 띨레리에서 열린 자신의 첫 루이비통 쇼에서는요. 3,000여 명의 패션 학도를 참석하게 했고요 또 자신의 고향 가나에서 스케이트보더와 서퍼를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 2020년에 벌어진 인종차별 반대사회운동 블랙 라이프스매 캠페인에서는 또 동참을 해서 장학기금을 출범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얼마 전 공개된 버질라블로의 마지막 2022년 프리폴 컬렉션에서도 특유의 스트릿웨어, 또 워크웨어, 포멀웨어를 조합한 다양한 아이템들을 담아냈습니다 특히 그는 패션을 전공한 다른 디자이너들과 달리 뭐 패션이나 가봉 등에만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새로운 미디어를 조합하고 또 새롭게 창조하는 에디터 즉 편집자다운 면모를 다시 한번 보였습니다. 버질라블로가 세계적인 디자이너자 아티스트라는 것을 증명하듯 그의 사망 이후에 오프화이트 에어조던 1탄 레트로 하이 오지 시카고 스니커즈의 가격이 정가로는 뭐 190달러 약한 23만원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 이것을 훨씬 뛰어넘는 1만 달러 약1 1200만원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에어조던2도 최근까지 리셀 플랫폼에서 600달러 선에서 거래되다 아블로 사망 이후에 1600달러 이상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마치 아티스트의 죽음 이후에 가격이 폭등하는 미술작품과도 같은 뭐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나는 디자이너가 아니다. 내 가치는 내 시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버질라블로는 생전에 자신은 전통적인 디자이너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아블로는 한국 문화에도 애정을 보여서 좀 친숙한데요 아이돌 송민호를 패션쇼 모델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협업 밴드의 노래를 패션쇼 배경음악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망국기를 활용한 패션쇼를 선보이면서 가장 좋아하는 국기라면서 또 태극기를 눈에 띄게 비치하기도 했죠 또 지난 7월에는 루이비통의 앰버서더인 BTS를 내세운 패션쇼 영상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블로가 패션을 통해서 선보인 모든 것은 단지 마케팅 수단이나 소비재가 아닌 하나의 시대정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랫동안 흑인을 배제해온 루이비통이 아블로를 영입한 이유도 그가 상징하는 다양성, 열린 사고, 또 패션계의 해묵은 틀을 깰수 있는 자유로움 등 현대적 사고를 높게 평가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너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를 애도하면서 이번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